네 안녕하세요 엠지용 입니다 집에서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극장 분위기를 내거나 야외에서도 빔프로젝터를 가지고 나가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빔프로젝터 만큼 스펙이 복잡한 제품은 처음 봤습니다 화면의 밝기 해상도 너무 많은 부가기능 뭐 투시거리 스마트폰 미러링 등등등 정말 많죠 저희는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열대가 넘는 제품을 테스트 해봤어요. 뭐 중간중간에 소개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이 매뉴얼에 적혀있는 스펙 있죠. 이 스펙으로는 빔 프로젝터의 성능을 알수 없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스펙으로 품질을 알수 없는 제품이라니 예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펙은 무시하고 직접 테스트를 통해서 괜찮은 제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테스트 해가지고 찾은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제 이 조명을 끌 거예요. 지금 밝아가지고 프로젝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오늘은 좀 어둡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대의 프로젝터를 세팅했습니다. 이두 제품의 스펙은 동일합니다. 720p, 밝기는 2 0 0안 c 그러나 화면에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희가 화면을 재촬영 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어떤 제품의 화면이 더 좋게 보이시나요? 구별이 될까요? 빔프로젝터는 스펙으로 알수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 페이지에서 실제 촬영 영상을 보여주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찍은 화면을 시간대별로 판매 페이지에 올릴 생각입니다. 성능이 좋은 모니터와 나쁜 모니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가형 모니터를 사용하다가 비싼 모니터를 보면 부러워요. 그래도 저가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눈이 괴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빔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저가형을 잘못 사면 화면을 보는 것이 괴로워집니다. 단언컨대 10만원 이하 제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한번 틀어보고 바로 후회하게, 후회하게 됩니다. 빔 프로젝터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해상도를 따지는데요. 해상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눈입니다. 화면을 볼때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해상도가 좋아도 화면이 어둡거나 찌그러져 보이면 눈은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도 괴로워지고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혼날 수도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는 작은 화면을 LED 라이트와 렌즈를 이용해 확대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서 중요한 것은 LED의 밝기와 외곡 없이 화면을 확대시켜주는 렌즈입니다. 해상도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저희는 야외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작은 제품과 집에서 기분 좋게 영화관 분위기를 낼수 있는 큰 제품 두 가지 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제품을 소개하면서 빔 프로젝트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화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이 200한시, 오른쪽이 400한시예요. 그리고 왼쪽이 720p, 그리고 오른쪽이 f h d 1080P 제품입니다 자, 첫번째 화면의 밝기 밤에만 보실 분은 1 5 0원시 이상 낮에 어두운 실내에서 보시려면 3 0 0원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회의용으로 쓰려면 6 0 0원시 이상 제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아, 3시 반 정도 됐고요 사무실의 바깥에는 조명도 다 켜진 상태고 창문으로 빛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왼쪽 제품은 작은 제품인데요 제품 모습 자 손바닥 보이시죠? 요정도 사이즈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사이즈 보이시나요? 부피로 따지면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낮에 보려면 왼쪽 제품으로는 약간 힘들어요 오른쪽 제품도 아주 밝은 낮에는 볼수 없습니다. 지금 약간 어두운 실내. 어두운 실내라면 조명을 끄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개한 제품들은 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품 소개가 너무 부실하고 심합니다. 저 그런 것도 봤어요. 50만원대 2천원씩 이상 제품이 있더라고요. 뻥입니다. 뭐, 루멘으로 표기한 제품도 많아요. 그 제품은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빔 프로젝터는 눈으로 보고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2 0 0안시와4 0 0안시요 정도 느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작은 제품은 가지고 다니기 편해요. 캠핑장에서 밤에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힘들겠죠? 오른쪽 화면, 큰 제품은 어두운 실내에서 영화를 볼수 있고요. 밤에 보면 끝내줍니다. 지금 화면을 저희가 변경했고요. 여러분,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바로 선명함입니다. 초점이라고 하죠? 초점은 해상도랑은 관계가 없어요. 바로 프로젝터의 렌즈와 관계가 있습니다. 렌즈가 확대를 시켜줄 때 화면을 뭉기지 않고 깨끗하게 확대를 시켜줘야 돼요. 자, 렌즈로 확대된 화면이 선명한지 선명하지 않은지 보려면 그 아까 봤던 두 영상을 보면 안되고요. 글씨를 봐야 됩니다. 렌즈로 확대된 화면에서 중심과 가장자리 초점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렌즈둥 동그랗잖아요 화면이 퍼지면서 가장자리 특히 어디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부분이 가장 많이 초점이 뭉개져요 그거는 완벽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좋은 제품들은 어느정도 맞아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글자가 떠있는 작은 글씨가 떠있는 화면을 보는거예요 왼쪽, 오른쪽 모두 어때요? 화면에 글씨를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가형 제품을 사신다면 이 글씨를 읽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초점을 잘 맞추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초점을 맞출 땐 영어 화면이 아니라 이런 글씨가 뜬 화면을, 글씨가 많은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설정 화면이죠, 이건. 중심, 화면의 중심 글씨에 먼저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위아래 글씨가 약간 희미해집니다. 그때 아래 글씨가, 자막, 영화를 볼때 자막이 나오는 아래쪽 글씨가 조금 더 선명해지도록 맞추면 가장 편안하게 자막이 나오는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과 위쪽 화면이 뭉개지죠?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영화에 몰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두뇌는 흐릿한 화면이 선명하게 인식되도록 필터링을 시작합니다.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심리학에서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게 인간의 눈 같은 경우는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시신경이 막막 바깥으로 오징어는 막막 바깥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사람은 막막 안쪽으로 한번 들어왔다나갑니다. 그래서 시야 중심에 맹점이라는 검은 구멍이 보여요. 근데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두뇌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서 들어오는 화상신호를 편집해서 검은 구멍을 메꿔주는 거예요 아또 깊이 나갔다 자 우리 다음 가볼까요? 화면을 바꿨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거는 두 가지예요 밝기와 해상도 말고 초점이 잘 맞느냐 그렇다면 빔 프로젝트를 고를 때세 번째 포인트 과연 해상도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에 뭐가 보이시나요?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죠 핸드폰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세 번째 빔 프로젝터를 고를 때 안드로이드 버전을 구매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두 대의 빔 프로젝터는 안드로이드에 깔린 미러캐 시팅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스마트 미러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기능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드로이드 빔 프로젝터가 얼마나 편한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전 마우스와 키보드를 연결했거든요 보이시나요? 마우스와 키보드를 연결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와이파이 뭐 와이파이 잡아주는 거고요 다 아시죠? 집에서 노트북 와이파이 잡듯이요 블루투스 지금 이 제품은 블루투스로 저 앞에 보이는 비파 코페나겐이라는 스피커거든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 놨고요 그 다음에 렌기지, 랭귀지에서 한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만 한글로 번역이 됐군요 예. 여기 보시면 아까 틀었던 영상은 유튜브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말고 넷플릭스를 틀어드릴게요 한번 마우스 클릭했죠 넷플릭스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핸드폰 미러링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화질이 더 좋아요 킹덤 예, 제가 몇번 봤는데 제 취향이 나오네요 아 이런 거 한번 틀어볼까요 이 영화 뭐냐면 그 한국 만화로 있을까요? 만화로는 승료란 만화고요. 다음에서 연재합니다. 영어로는 스페이스 p 이퍼라고 되어 있네요. 우주 청소고, 틀어볼까요 어때요? 다운받을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핸드폰과 연결할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넷플릭스 실행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화를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돌려볼게요. 소리가... 소리를 키우겠습니다. 아, 괜찮은 장면이 어디 나오지? 지금은 낮이라 가지고 화면이 아주 멋지게는 안 나옵니다. 밤에 하면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다시 홈으로 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봤지만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까 봐. 핸드폰이랑 인터페이스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쉽게 쓰려면 마우스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떴네요 한번 제 취향 아 우리 애 취향이에요 자막 보이나요? 화면으로 자막이 보이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차례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가요 마우스 하나 있으면 엄청 편하겠죠? 저는 키보드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매년 기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미러링은 9세대의 유물입니다. 와이파이만 잡히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는 영상을 미러링 없이 더 좋은 화질로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 야외에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 핸드폰 데이터가 무제한이라면 스마트폰 와이파이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 인터넷에 연, 연결만 하세요. 그러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빔 프로젝터를 고를 때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해상도입니다. 작은 제품의 해상도는 720p, 1080x720개의 도트를 가지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큰 제품은 1080p, 보통 풀 h d 라고 부르는 제품입니다. 화면이죠. 저 인터넷 쇼핑을 하시면 해상도와 관련된 부분도 뻥이 너무 심해요. 제품 스펙을 보면 해상도를 보면 FHD라고 나와있어요. 아니면 1080, 720 그런데 옆에 큰 글씨로 4K 해상도를 지원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작은 제품도 4K 지원합니다. 4K 지원이 뭐냐? 4K 지원이란 말은 4K 고세, 고해상도 파일을 자기 해상도에 맞춰서 720p로 낮춰서 저해상도로 재생해준다는 뜻이에요. 얘도 4K 지원해요. 어떻게? 얘는 4K 동영상을 넣으면 FHD로 바꿔가지고 재생을 해요. 그거 안 되는 제품은 뭐 없어요. 그런 건 프로그램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 4K 지원이란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실제 해상도를 잘 보셔야 돼요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4K를 지원하는 빔프로젝터 최저가 제품은 130 몇만원 정도 됐습니다 LG꺼 쓸만한 4K 제품은 300만원 넘어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4K 제품이 필요할까요? 4K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보다 화면 크기가 4배 또는 8배 증가한 해상도예요. 그 정도 해상도는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공연장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서, 강당, 대강당, 그런 데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보통 앞에 보이는 저 정도 사이즈의 스크린에 4K를 사용한다. 4K보다는 밝은 제품이 더 좋습니다. 물론 4K 제품은 더 알까요? 그 해상대를, 해상도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제품도 지금 거리는 한 1.5m 정도 떨어졌나 1m 정도 뒤로 더 땡기면 그 100인치 화면 밤에 무난하게 100인치 이상 화면으로 볼수 있고요 저도 이번에 테스트하면서 느낀 건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한 60인치 텔레비전이 확실히 얘보다 밝고 자세히 보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스크린만의 스크린만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밤에 불 꺼놓고 스크린은 아니라 벽에다 그냥 써버리는데 벽에다 쏘면은 이상하게 화면 속으로 빠져들어요 스크린은 텔레비랑 틀리게 이유가 뭘까요?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이 멍때리는 화면을 틀어놓고 술상을 차리고 하염없이 눈이, 어, 눈이 덜 아픈 것 같기도 해 텔레비전보다는 그리고 텔레비전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더 맑아 보여 이유가 뭘까 그 그런 느낌이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느낌이 그 느낌이 제대로 촬영돼서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빔 프로젝터에 대해 수박 거칠기식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두 제품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작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벼워요 들고 나가기 좋죠 그리고 낮에는 좀 힘들지만 밤에 밖에서 쓰기에는 참 좋은 제품입니다 삼각대도 아무거나 꽂으면 다 들어가고요 그러나 집에서 쓰기에는 이만큼 부족해요 밤에서 쓰는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텔레비전이 없고 퇴근 후에만 유튜브 같은 거 잠깐 볼 생각이다 그러면 정말 편해요 바로 연결되니까요 그 40인치 텔레비전보다는 저렴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화관 분위기를 내고 싶다. 그러면 왼쪽 화면으로 보이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도 아주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가성비 제품이라고 하죠.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제품은 찾을 수가 없는 1년 걸렸어요. 이 제품 찾는데. 그러나 이 제품은 아, 포토블로는 약간 부담스러운 크기예요. 무게도 2.4kg인가 그 정도 돼요. 그러나 뭐 여러분들은 원한다면 아득바득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면 블루투스 스피커도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는 5와트 스피커 들어가 있는데 이 스피커도 좋아요 텔레비전만큼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면 큰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 제품 해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불을 켜 가지고 잘안 보이겠지만 풀 h d 해상도고요 이 제품도 4K 지원합니다 어떻게? 4K를 FHD로 낮춰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밝기는 400원 시루멘으로 따지면 정확히 환산은 안 돼요 한5800루멘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이 정도 스펙 찾아보면 최저가 50만원대입니다 저는 오늘 각기 다른 용도의 빔프로젝터 두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른, 왼쪽 화면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한 대는 작고 가볍고 저렴하지만 쓸만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밤에 불 끄고 보면 정말 괜찮아요. 나머지 한대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화면이죠? 이거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영화관 분위기를 낼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제품일까요? 감이 안 와가지고 두대 같이 판매를 해보려고요. 이두 제품을 만든 공장은 같은 곳이에요. 지금 공장이랑 뭐 카카오톡 방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몰린다. 그럼 둘중 하나는 저희가 판매를 접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